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다 피할 수 없으면 뭐다? 즐겨야지 전날 대비 0.5kg 많이 빠졌는데 너무 아쉽네 이미 냄새맡은 개토끼. 안녕. 나갈까? 어디 가고 싶어? <웃음> 꼭 참여해야 하는 가족 행사. 저 유튜브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.라고 말할 수 없다. 나 이거 하는 거 아무도 몰라. 처음 도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확인했다.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먹고 싶다 콜리플라워 이건 먹어야지 오야 진득한거 봐라 이거 먹고싶다 파스타 이런 찜 해물류 먹어도 되는거다 킵 만두랑 딤섬은 안돼 중화요리 코너 다이어트 종료하고 싶다 향나두부 두부는 못참지 오늘 아름답다 저 번들번들 설탕 옷을 입은 빵들을 봐라 보충제처럼 갈아서 마시고 싶다 제빵류가 이렇게나 많다니 이런데 오면은 본전 뽑는다고 고기류만 먹었는데 언젠간 빵 한번 조지러 온다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다 무한인데 오늘 하나도 안 먹을 생각이다 토끼니까 당근 하나는 먹어도 안 될까? 샐러드류도 단맛 나는 소스는 안 먹기로 했다 아주 범벅이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냥 쌈류 <웃음> 맛있겠지 볶음류도 오늘은 못 먹겠네 오늘은 이런걸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것도 몇개 먹어야지 1차 푸드 디펜스 시작한다 내가 가지고 온 음식 기준은 더 탄수화물, 당류는 최소한 그래서 이날 초밥은 한 개도 안 먹었다 육회 너무 맛있다 설탕 범벅이야 한입 먹고 패스 2차 푸드 디펜스 뷔페와서 한 번만 먹으면 예의가 아니지 꼭 어디다 버리는 것 같이 없어진다 내 입속으로 버리는 중 출발 전 체중은 102.3kg이었다. 먹고 와서 체중 측정 중. 와, 안 되냐? 한 시간 뒤 화장실 다녀와서 측정. 한 바탕 털어내니까 0.5kg 빠졌다.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어. 믿을 수 없어. 다시 한번 재보자. 이틀을 잃어버렸다 먹은 만큼 움직이면 된다 가 지나기 전에 마지막 측정 이만큼 복구했다 내일 더 빡세게 뛴다 큰 먹이에는 큰 유산소가 따라온다 잭소리에 내리고 잭소리에 올려라 방금 엇박참치 누구냐